어저께 저가그 마트 갔다가 잠시 본건데 신기한게 이게 물젤리라는게 있더라고요 광고하는게 아니라 어저께 신기해서 진짜 저거 한번 들고 와봤는데 이름이 진짜로 신기한 물젤리야 <웃음> 그래가지고 진짜로 물리면 그냥 마시면 되지 왜 젤리가 있지라는 생각에 한번 제가 이걸 샀었는데 일단 강하게 흔들어서 원하는 식감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거든요 흔들수록 물거진다고 한번 흔들어볼게요 물같은데 물 내려나? 아니면 은 그냥 젤리 내려나? 한번 흔들어봐야겠다 그렇게 되면 젤리가 되나? 어?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것 같은데? 한번 마셔볼게요 이게 무슨 맛인지 궁금하다. 흔들면 젤리가 안 되는 거 아니야? 어, 무슨 맛이지, 이게? 아니, 근데 오히려 물이 되는 기분인데? 젤리가 아니라? 오. 아 그냥 물은 그냥 물로 마시는게 더나을것 같아 캔디류라고 돼있는데어 맛이 없어 어우 무슨 맛이야 이거 약간 이거 자체는 워터젤리 소다 맛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냥 물에서 조금 더 농도가 짙은? 그런 느낌인데 소다 맛이 아니라 화장품 먹는 것 같아 진지하게 약 먹는 것 같아요 그 아주 옛날 약그 딸기 맛도 있고 무슨 뭐 복숭아 맛도 있는 그거? 그거 먹는 기분이야 어 맛이 흔들면 흔들수록 그냥 더 물이 되는 기분이라서 그냥 바로 먹었어 했나? 와. 힘들수록 물거진다라는 데 별로 그렇게 물거지는 그건 없어요 아우 맛이 없다 차라리 그냥 물을 마실게요 아우 나랑 안 맞아 이런 거 괜히 사들고 왔어 그냥 맛이 궁금해서 사봤는데 어 제가 아직까지 애기 입맛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다음에 더 뭐야 맛있는 거 있으면 한번 사서 먹어볼게요. 약간 요즘 쇼츠 쪽으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 근데 일단 첫 번째 어 요거였고요 물 젤리. 근데 요거는 어 나중에 초등학생 사촌 동생 줄 거고요. 어 이건 내가 못 마시겠다. 너무 맛이 없다. 음.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무슨 뭐 젤리도 있고 되게 뭐 많더라고요. 그런 것들, 한 번, 이제, 방송, 딱 하면서, 또 다시 한번또 촬영을 본다, 이 그렇게, 해?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. 그렇게 하고, 어, 일단, 저거 마저, 음 그리고 한다면 바로 또 피파 방송, 좀 바로 진행 하도록 할게요. 아, 참고로, 이거 진짜로, 근데 제가 뭐, 광고 받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. 저거 그냥, 진짜 제, 내돈내산이에요. 음. 물젤리. 그리고 만약에 이거 광고 받았다라 해도, 어. <웃음> 어, 맞았어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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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m. I'm here only because your stare won't ever let me